가판에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있을게요, 가판에. 네. <웃음> 오빠 고생했어요. 잘까봐 <웃음> <웃음> 그러 엄청 넓으네 저기 선생님, 이게 도대체 무슨 꼴라지죠 모기를 용납하지 않는 지이네 어디 뭐 양동장에서 올라오셨는지. 와, 오, 잘 왔다. 우와, 잘했다. 와, 진짜 잘했다. 아침이 멋있어 아, 더워라. 뭐예요, 저건? <웃음> 여기 여기 제가 아니, 금방 흙에서 태어났어요. 이게 생명체를 <웃음> 하나 발견했거든요? 저건 어디서, 서식지가 어디죠? 여기 절벽 어딘가에 태어난 것 같은데. 아, 지금 흙 속에 발이 묶였거든. <웃음> 아, 귀여워. 이제 간다. <웃음> 뮤직비디오! 뮤직비디오 같은데? 우와 우와! 아이고. 대박! 이거 뭐야? 광어야? 네. 뭐야? 뚜껑이야? 뚜껑이 네. 아까 잡히던데? 아우, <웃음> 아니 먹어, <쭈꾸미 웃음> 먹어. 이 뭐? 뭐야? 둘다 이거.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뭐? 야 이상해. 어 먹었어. 지마 <웃음> <웃음> <나한테 잠시만. 웃음> <웃음> 우와, 진짜 크다. Yes, i l be a woman, yes, i l be a baby Yes, i l be a l e b o r t o r y yes, yes, i l be a girl Oh, h e t s b e l i e f that, when you need it I provide that, you will always have it Yes, i l be a woman, yes, i l be a baby Yes, i r You never let you tell me when you're ready. y o e e y e s y o e a d s y e e e a i r You're r e y o u r e r y e e a i a t d h o e i e r o u r i i d o u e a d y e a y o u e ready. a y y o e a e e d e r e e d y o u r e e a h e r e y o e r e d y o u e e a d i y a l e a e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? 많이 먹어요 방금 큰거 잡았어 I got this feeling I can't describe This magic in the air The world has come alive And when I see you Make my pulse rise I never knew that I could be so hypnotized I've never fallen in love so deep I run, I trip, I fall I just can't find my feet If I don't try now The chance will slip away I'll bury all my doubts